속보입니다. 오늘 한국시간 기준 새벽 1시 47분 22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230입니다. 최근 2월 28일부터 3월 22일 오전 11시까지 규모 4 이상의 강진이 16번 발생한 아프가니스탄의 지진이 우려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규모 6.9라는 큰 규모의 강진이고 두 번째는 서쪽의 2월 6일 보름달이 뜬날 발생한 터키 시리아 대지진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며 세번째는 아프가니스탄은 일본 대지진 발생 전에 강진 을 발생시켜왔다는 것이며 네번째는 2월 23일 타지키스탄 규모 7.2 강진과 연관성을 가지는 도미노 지진으로 보여진다는 것이며 결국 인근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와 티베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초승달 전후로 발생하고 있는 최근 아프가니스탄, 중국, 허베이성 등의 지진들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대지진의 메커니즘은 2월 6일 발생한 터키 대지진의 예를 들어보면 우선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주변 지역들의 영향을 주고 반복적인 이런 이동으로 인하여 주변 활단층들이 자극을 받으면서 큰 대지진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아 따라서 터키 대지진은 이미 일본 홋카이도 쿠시로 규모 6.1의 강진 발생을 보더라도 터키 대지진 발생 이후 이미 그 여파는 며칠 후에 이미 일본을 자극했으며 다시 터키에서 반복적인 주변 국가들의 활단층들에 대한 반복 자극을 주게 되며 이로 인하여 큰 대지진이 발생하게 되므로 반복 자극을 받은 일본과 중국의 활단층들 중에서 대폭발을 일으킬 만한 지역들에 대하여 반드시 주의 깊게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3월 21일 수요일 일본 홋카이도 인근 쿠릴 열도에서 규모 4.7의 강진, 남태평양 바누아투에서도 4.7의 강진, 인도네시아에서도 4.9의 강진, 오늘 새벽 아프가니스탄에서 규모 6.9의 강진, 오늘 남미 칠레에서의 규모 5.6의 강진, 오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의 규모 4.6의 강진, 오늘 오전 8시 46분 41초에 일본 일본 가고시마 현 남부 유도마리에서 규모 4.7의 강진들이 발생 중인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